아, 지난번에 천만원 사하고 여러분 백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 이번에도 백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구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약속드린 대로 육성 우선순위 PVP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오늘 추천드리는 거는 PVE... 얘도 좋아 사실 얘도 좋은데 더 초점은 PVP에서 우선시 되는 쪽으로 제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순위 1순위입니다 뭐겠니? 뭐겠어? 예, PVE쪽이든 PVP쪽이든 무조건 이형님부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거 이후로 이제 추천드릴 영웅들은 라인업을 알려드릴거예요 내가 이 라인업 애들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 라인업 애들을 좀 많이 키워놨다 그러면 얘들이 우선시 된다 이런 쪽으로 나갈텐데 이 형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라인업이고 나발이고 간에 일단 무조건 올인 고정설명은 더 이상 안해도 될것 같고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내려간다기보다 이제 순위를 정할 수는 없어요 라인업을 알려드릴 텐데 어떤 애들을 여러분이 많이 보유했나 한번 들어보시고 아 나는 요쪽 길이구나 내 진로를 결정하셔야 된다 자첫 번째 소개 드릴 라인입니다 페이엔덱 라인입니다 자, 누가 있겠습니까? 페이엔이 있겠죠? 페이엔은, 일단 근데 페이엔 라인이 아니더라도 페이엔에 투자하는 건참 좋은 게 PVE에서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자, 패서입니다. 자, 형, 아, 나 패서가 없어. 이제 바로 빠이빠이네. 아니아니 아니야. 라인업 좀 있으니까 좀 들어보세요. 비델리, 아직 없나? <웃음> 암멜, 마왕 리무루, 그 다음에 얼티밋 형. 자, 요 정도 라인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간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인 하르트입니다. 복귀하신 분들이 막 누구 하실 텐데. 이제로 콜라보 때나왔더 애고 정말 인간댁에서 내보기 한동안 오래갈거예요 너무 좋은 친구입니다 자 다음 추천 드린 인간 예 연옥반은 다들 있으시죠? 근데 이번에 또 이벤트 잘하면 받기도 하니까 연옥반이야말로 정말 복귀하신 분들이 쉽게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닌가 자그 다음 에가스입니다 인간덱에서 너무 좋죠 개성이 진짜 어 인간 종족 자체가 다 좋아지는데 지가 중간에서 도발까지 잡으면서 중심을 딱 잡아주는 인간덱의 어떤 중심에 서는 그런 애입니다, 엠마가 자, 그 다음 트위고. 트위고 없는 사람 없죠? 굉장히 집밥 자석이지만 사실 인간덱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좋은 캐릭터죠. 인간덱이좀 근력이 많은 편인데 근력 애들은 생명력을 30% 뻥튀기 해주기 때문에 생명력이 높아지면 막 딜도 더 세지고 막 이런 자석들이잖아. 그래서 트위고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수 있고요. 심지어 성물 만들면 꼭서브 아니더라도 처음부터 앞에 나와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인마가 도발을 끌기 때문에 그러면 뭐 다르게 활용,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인간대기 뭐 이스틴 이런 애가 있는데 이거는 못본 걸로 하고 지나갑시다. 예, 추천드리진 않고 말씀을 드리고 지나갈까 싶은데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쓰고 있어요. 자 누굽니까 인간대계 아니 인간종족의 정점의 손자 우리 형님은 한 자리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기타 등등으로 보자면, 테리도 인간덱에서 꽤 괜찮죠? 약간 옛날 느낌 난다, 근데. 부탁하지. 이 정도 가면. 이 정도로 압축해서 보겠습니다. 어찌보면, 연반 이번에 쉽게 얻으실 거고, 연반에 가서, 얼티밋 있으면 인간덱 할수 있겠는데요? 다음 라인업은, 페멀덱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약간 뭐랄까, 광역덱. 자, 페멀덱이니까, 우리 페멀 누나, 광역. 에서 너무 좋죠. 어, 개성이 좀 길긴 한데, 어, 뭐, 그광역이잘 쓰시면 돼요. 다음, 에키드나. 내가 에키드나가 잘 키워져 있다. 광역 쪽으로 가보시면 괜찮습니다. 자, 다음, 내가 이 새가 있다. 광역댁 생각해 볼만 하죠. 이 친구는 이제 디버프가 상대한테 디버프 많이 쌓아놓고 때리면 진짜 무지막지한 토네이도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자, 페멀댁에서도 마왕 림으로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다음, 패섭입니다이 어, 친구도 페멀루나 같은 그런 댁에서도 좋습니다. 그냥 어찌 보면 되게 서포터라가지고 여기저기에 참잘 참여해도 괜찮은 친구입니다. 다음 비델리입니다. 비델리도 참 좋습니다. 어, 페멀 루나랑 덱에서 또잘 어울리고 7개 대제들에게 좋은 개성을 가지고 있고 지도 이제 스택 발동하면 광역 미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각킹입니다 약간 좀 약간 주춤해요. 예. 그래도 광역하면또각킹이지광역 때리면서 우리한테 어, 보호막을 생성시킨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고 단점이 있다면, 좀 말랑말랑해, 일마가, 맷집이. 진짜 바디 한몇대 맞으면 바로 그냥 꼬꾸라지기 생겨가지고, 실절로그 그래 자빠집니다. 자, 다음, 또, 얼... <웃음> 얼티밋 형님입니다. 페멀 루나랑도잘 어울립니다. 광역도 어차피 잘하고, 그냥 잘 죽이고, 그냥 다 두드리 패뿐다. 자, 그래서 페멀 덱 쪽으로 가실 분들, 요 정도 라인업이 되겠는데, 요거는 약간 제가 지우고 싶기도 하고, 만약에 우선순위를 준다면 이런 정도 자 다음 어느 라인이 있습니까? 마신댁 쪽 라인이 있죠 자 패스타입니다 마신덱에 전성기를 가져온 친구지. 이마는 이제 마신 종족이 적군을 때릴 때막 어둠을 막 쌓는데 어둠 많이 쌓아놓은 상태에서 주 때리뿌면 다 갈아뿌는 그런 느낌이 있겠죠. 그리고 어둠이 많이 쌓이면 잠식이 걸리는데 잠식 걸리면 누가 때리든 그만은 작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신덱에서는 선멜이 굉장히 또 좋습니다. 선멜이 어 완전히 고인 취급받았다가 마신덱 때문에 한번 떠올랐었죠. 그러나 하여튼 그 정도다는 거. 자또 선멜입니다 역시 마신덱에 잘 쓰이고 선배과는좀 다르게 다른 데에서도 많이 쓰인다는 점에서 더 우선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 오미너스 네뷸라 오젤드입니다 마신덱에서 정말 좋은 이런거 전체기 때리면서 어둠도 한번 쫙 걸면서 감염까지 쫙다 시키는 다음 찬드라입니다 찬드라가 성물이 있다면 아 키워볼 만합니다 근데 아마도 복귀하신 분들이 이 성물을 만들기 쉽지가 않을텐데 성물이 없어도 뭐쓸 수는 있어요. 위태로울 때 상대 필살기 만들고 이랬을 때 차단시키 보세요. 평소에는 자기가 도발하면서 우리 시나리오대로 이끌어나가는 그런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다만 성물이 없을 시에 이 도발한 애를 죽이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얼티밋 좀 너무 센 사람들은 그냥. 성물이 만약 있다면 진짜 와 정말 안 좋고요. 네. 자 다음으로는 원자크가 또 있겠죠. 얼마도 어, 마신덱에서 괜찮습니다. 서브에 들어 있다가도 괜찮고 앞으로 튀어나왔을 때도 관통 세배가 있어가지고 그런 대로 좀 친다. 근데 막 되게 중요한 멤버다 이렇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자 마찬가지로 원초의 찬드라 얼마도 서브에 마신덱 서브에 들어 있다가 앞에 또 튀어나오면 관통 세배가 있고 한데 그래도 얼마도 후순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약간 요런 느낌이죠 요 마지막 원자크 원드라는 여러분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요정도 선에서 내가 좀 얘들이 잘 갖춰져 있다 그런 맛인데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또 어떤 라인이 있냐면 라그덱 쪽이 있죠 자 라그덱의 핵심 딜러 신부 브린 실드 입니다 요번 사실 그 뽑기 라인업에 들어있어 가지고 크리스마스 발렌티 뽑기 하다가 얻으실 수도 있는데 얼마는 약점 피해 전체 약점 피해 때문에 심지어 그 약점이 잘 터지는 게 자기가 이제 아군턴 시작 시에 공관 반관 깎아내린디버프를시이입이프거든 그래서 한때 라그덱의 전성시대가 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전성시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임마랑 저그 남편이랑 저그 남편 임마도 어디 가서는 크게 환영은 받뭐 나쁘진 않아 그냥 소소한 애였는데 자기 아내가 나오고는 완전히 한번 한때 해먹었지 그래서 아군턴 시작 시에 능력치 감소 효과에 걸려있는 적군 한 명당 막 이런게 주어지잖아 자기 아내가 딱 서있기만 해도 능력치 감소를 디버프를 걸어보니까 이거다 같이 발동돼가지고 그게 또 되면 또 성물이랑 또 같이 또 연계되가지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극딜을 내는 애들이었습니다 어 내가 과거형으로 말했나? 약간 지금 약간 이제 끝물 같아요 라그 대전 끝물 같다고 했지 약하다고는 안 했다 지금도 여전히 강합니다 대난토 덱에서 아직도 탑백 안에서도 많이 보이고요 어, 그러려면 라그다이언이 성물이 있어야 되나 성물 아직 안 만들었는데 일마 성물이 있으면 은 라그덱을 해볼만 합니다 우리 라, 라그 캐릭터들한테 브레이크 50%가 생기거든 궁을 뻥 맞아도 안 죽어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요정도가 되겠습니다 라그덱은 자 다음 뭐가 있겠습니까 공불덱이 또 있겠습니다 약간 복귀 분들이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만한 왜냐면 공불덱은 요 정말 무서운 덱을 운영으로 잡아내곤 합니다. 아 어쩌면 그 핵심에는 해멀루나가 있지 않나. 해멀루나가 공불댁에서 제일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패를 두장 쓰면 공불이 걸리쁘기 때문에 따로 막 어떻게 해서 합치고 차라고 이런 게 아니거든. 그냥 주 때리 뽑이면 된다. 이 말이야. 거기다가 무서운 건 공부를 시켜놓으면 상대가 필살기를 만들려고 합치서 필살기를 만들어서 역으로 털려고 할 텐데 그 필살기를 좌절시킨다 이게 진짜 무서워요 이거 없이 그냥 공불대기다 솔직히 말해서 빨리 필살기 만들어서 조직품 되거든 근데 이걸로 필살기도 계속 깎으면서 공부를 시켜 그러다가 자기 필살기 나오면 꽤셉니다 이거 뻥 하거든요 자 다음 또공불대기 핵심 멤버죠 코인고서 그 옛날 코인고서요 랭업도 있는데다가 공불이 있어가지고, 뭐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요번에 새로 나온 크리스마스 발렌티. 이 자석이 공불이 있거든. 공불댁에서 쓰기 좋고, 자기가 또 이성부터는 빙결을 시킬 수 있어서. 근데 일단 복귀하신 분들에게는 강하게 추천드리진 않겠습니다. 아직 좀더 연구가 많이 필요해 보여서자 어? 다음 공불댁이또잘 어울리는 영웅 얼티미형입니다 <웃음> 아 이형님 솔직히 말해 아무때나 너도 다잘 어울려요 심지어 아까 마신댁에서 내가 얘기 안 했는데 마신댁에서도 암멜페스타 에스카 형님 이게 <웃음> 제일 하여튼 제일 1순위로 소개해 드린거고 공불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상도 한번 올라갈텐데 애도 공부 시키다가 아 이제 공부패가 떨어졌네 그러면 이제 다 죽어라 <웃음> 그래서 정리하자면 요런 느낌이지 그래서 약간 요거는 크리스마스 발렌티는 제가 지우고 싶어요 요 정도 공부할 때이요 정도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정도는 모든 덱을 다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쉽게 지금 어떤 유행에 따라 붙을 수 있을 만한 덱들을 소개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빠뜨린 게 있다면 여러분들 댓글로 소통해도 좋겠고요 요 정도 덱에서 내가 이 캐릭터 이 캐릭터 이 캐릭터 뭐 캐릭터가 내가 충분히 좀잘 갖춰져 있다 어떤 라인에 그러면 그런 캐릭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얼티밋 형님과 엮어질 수 있는 덱이면 앞으로의 미래 전망도 밝다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얼티밋 형이 포함이 안 되는 덱들은 전망이 어떨지 몰라요 내가 뭐 전망이 앞으로 어둡다 라고 말한거아니야 어떨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좀 약간 기타 등등 뭐 천사덱도 있고 천사덱 뺄게요 오늘 좀 전망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느낌에 서브 영웅 추천한다면 라반, 처젤드, 코멀 정도까지 추천드리겠습니다 람. 뺄게요 예, 복귀 분들한테 뺄게요 저 람은 종족불명 덱에서 되게 좋은데 아 그러면 오늘 종족불명 덱을 빠트렸구나 패스할게요 왜냐면 종족불명 덱이 패멀 덱이랑도 좀 비슷한 점이 많아가지고 패멀 종족불명이죠 에키드나 종족불명이죠 마무르도 종족불명이죠 필로도 종족불명이죠 해가지고 그런 데에서는 람을 람넣다 그러면 람 <웃음> 서브에 람 쓰면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추천드릴 애들 핵심 서포터입니다 안 나왔던 애들 중에서 이거 빠트리면 안 되는데 싶은 애를 제가 좀더 써봤는데 요거는 할 거는 뭐 아까 페이엔덱에도 넣어도 좋겠고 페멀 대게도 좋겠고 얼티밋 형이랑은 또 어떤 덱에서 써도 그냥 좋을 수 있는 그 정말 서포터 구류도 이런 건 초살덱에서 서포터로 좋고 근타르 근사리는 은총 인연으로 얘들이 중요도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는 초살댁 하실 분들한테만 중요하고 어더 중요한 건 요렇게 3명이지 않나 자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영웅들은 한 요정도가 되겠고요 pvp를 깊게 들어와 보고 싶다 라인 한번 보시고 키워 보시면은 바로 지금 유행에 뒤처지지 않고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